안녕하세요. 잔도입니다. 어, 오늘은 피칭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피칭? 보통 피칭은 요런 포인트에서 많이 쓰죠. 이렇게 핀 포인트 이렇게 집어넣을 때. 특히 이제 그 지금보다 좀 풀이 더 올라올 때. 그럴 때그 연안에 붙은 애들을 핀 포인트로 공략할 때 정확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 집어넣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되죠. 이렇게. 피칭. 피칭이 아니고, 이건 거의 뭐, 그냥 구멍 튀기죠. 이정도는 구멍 튀기고, 어느 정 있는 거리를, 예를 들어, 한저 정도. 엣지 옆에, 이렇게 붙이고 싶다. 이렇게. 그럴 때, 피칭들을 많이 사용하죠. 보통,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칭과 언더헤드 캐스팅은, 어, 초보 때 반드시 익혀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요 예 처음에 이제 피칭이 되게 어려워요 초보가 하기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라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쉽지 않아요 처음에 감을 어떻게 익히냐면 어, 이렇게 오른쪽에 두시고 왼쪽에 두시고 루어를 오른팔 이렇게 두시고 처음에 이 정도 거리에서 쌈발 누르시고 칼로 배듯이 이렇게 칼로 배듯이 옆으로 훅 쳐버리세요 어, 그렇게 하면 물론 원하는 마지막 피칭의 모습은 아니에요 원하는 마지막 피칭의 모습은 아니지만 피칭의 감을 익힐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칼로 베는 느낌, 원심력으로 원심력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하는 원심력으로 던지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 감을 어느 정도 익히시면 어, 앞으로 하는 피칭도 가능합니다 피칭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그 언더헤드 캐스팅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나무가 옆에 있으면 뭐 이렇게 언더헤드고 사이드도 안 되고 쿼터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오버헤드도 잘안 돼요. 그럴 경우에 뭔가 다른 캐스팅이 필요한데 그럴 때 필요한 게 피칭이죠. 피칭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숙달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원거리 캐스팅 이 가능합니다. 아, 이금 진짜 엉망으로 됐네요. 그럴 경우에 피칭은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이죠. 어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보 베이트 캐스팅을 배우실 때 가장 먼저 배우실 건 언더헤드와 피칭입니다. 그두 가지만 있으면 이미 중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중수가 될 때까지는 노워낙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피칭을 처음에 감을 익히시는 방법은 이렇게 오른, 왼쪽에 두시고 이렇게 칼로 베듯이. 칼로 베듯이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어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던지는 거구나라는 감을 어느 정도 익힐 수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시고 나시면 어 이제 정 앞으로 이렇게 앞에다 가운데다 던지고 이렇게 하는 피칭도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피칭이 결국은 저도 지금 아직 마스터하지 못한 게 가장 중요한 건 피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가 저공 비행과 착수음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공 중에서 이렇게 착수음을 없애는. 그러니까 어떤 던질 때 루어가 가장 수면에 가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착수음 거의 없게 그 어떤 루어를 물속으로 침체하는 그게 어떤 마지막, 피칭의 마지막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칭을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쑥 잡아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액션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잘 운영을 못 합니다. 어, 저도 좀더 연습을 해서 그 정도까지 운영이 되면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일단 왜 여기다 던져보고 있냐면 뭐 연안에 그 봄철 패턴인 쉘로우의 배스들이 붙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힘든 낚시가 될것 같네요 오늘 아마도 빵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피치 원하는 곳에 쏙 집어넣는 거요두 개만 제일 중요한 거, 언더헤드 캐스팅, 피칭. 두 가지만 어느 정도 마스터하시면 중수까지. 그 베이트 캐스팅으로 즐길 수 있는 중수까지는 즐길 수 있습니다. 자, 피칭, 피칭. 피칭은 원하는 포인트에 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언더헤드는 멀리 던지, 뭐, 멀리 던지거나 뭐 그러는 게 중요하지만, 피칭은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피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